개벌레가 차단 잡는다 징글징글. 우와 여기 지금 나무를 들었는데 이만하거든요 나무가. 나무 거의 사람 반만해요제 반만 하죠. 여 아래를 들어보니까 메가벌이 이렇게 나오네요. 메가벌이 이렇게. 와 이거, 이거 뭐예요? 어어치됐네 <웃음> 메가벌이 이렇게 야. 조그만 거부터 진짜 조그만 것도 있어요. 이렇게 조그만 거, 그리고 큰 거까지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와 메가볼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주네요. 이게 아무래도 메가볼 똥 같죠 이게? 이렇게 있는 게 메가볼 똥이고 이 메가볼이 되게 많은가 봐요 이런 나무 아래. 와 메가볼 진짜 신기합니다. 국내에서는 이제 뭐 요만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어, 메가볼은 또 다르게 생겼어요. 와 이거. 자 여기 이제 움직이네 움직여요. 와. 이 친구는 이제 안 움직이는데 이 친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. 와 신기해요. 와 진짜 여기는 모든 게다 신기합니다. 특히 메가보는 이제 처음 보는 거라 완전 신기해요 진짜. 아이 용머리 여치라고 이제 가시 여치 같은 게 있는데요. 이건 제가 아파서 못 만지겠어요. 지금 맨손이라 나중에 좀 숙소 가서 한번 만져볼 건데 와, 물, 물리면? 와, 물리면 피도 본다고 하네요. 일단은 제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숙소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멋쟁이 사슴벌레 중에 턱 두꺼운 거 있잖아요 가젤라 음. 이런 거어 걔랑 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머니. 와 이게 문안 물릴 거예요 그게 완전 음 지금 머리통이 이렇게 있는데 턱 보이시죠? 와 진짜 커요 이거는 소위 장갑을 와. 묶어야지 느낌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도망가네 와 플라잉 게코 진짜 예뻐요 여기 말랑말랑해요 되게 턱감을 이런 거 처음 먼저 보는데 이렇게 꼬리부분도 이렇게 생겼고요 와 색깔도 예쁘고 사납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납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얘네 와이드치고는 사합지도 않고 와, 되게 예쁘고 귀엽습니다. 이거 뚜껑 닫아야 돼. 아, 이 엄청난 양의 날벌레 보이십니까 이거? 와이 눈도 뜨기 힘들어요 지금.